예, 안녕하십니까. 자, 3D 모델링 예제 실습 7번째,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공면 기능을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뼈다리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 수입 있죠? 수입 기능을 이용해서 파이프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면 툴을 이용해서 조금 나머지 솔리드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주둥이 부분은 회전체로 한번 구현하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밀어내기로. 그 다음에 구멍을 만들고 패턴으로 완성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부품으로 들어오죠. 일단 XY면에다가 기본 뼈대를 만들죠. 자,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일치 구속을 주겠습니다. 여기 점이 없죠. 원점이 없으니까. 이점 가지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일치. 얘랑 이 점이랑. 자, 그 다음에 각도는 얘랑 45도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100을 주죠. 너무 왔나요? 좀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점이랑, 요 끝점이랑, 거리값 있죠? 여기는 40을 주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100입니다. 여기가 40이죠? 여기가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 같아요. 나머지 부분 완성을 한번 시켜보죠. 일단, 호 가지고, 탄젠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을 가지고, 선을 하나 그리죠. 요둘 사이에는, 탄젠트 구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름은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이랑, 이 거리 값선, 일단 취소할까요? 자, 안 움직이는 원인을 봐야겠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점이 여기 있나봐요 좀 빼내고 그 다음에 그립값을 120으로 주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여기는 호로 바로 나와죠 직선 구간이 있죠 그러면 선을 가지고요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호를 이용해서 요렇게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더 그리세요 요렇게 여기 탄젠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탄젠트 구속을 주시고 옆과 선은 보조선으로 구성선으로 변경하시기 을 바랍니다. 자이 직선과 각도는 45도가 되어있고요. 반지름 R있죠? R은 100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 점은 밖으로 나와있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끔 그 다음에 요점 있죠? 빨간점이랑 얘랑, 거리값선 100이 되겠습니다. 일단 취소하고요. 못 움직이는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음, 보니까 이 평행이 이쪽과 어딘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평행 맞죠? 그러면 탄젠트, 탄젠트 맞고요. 어, 얘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야겠죠?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00을 일단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얘가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거리 값을 먼저 줘보죠. 이 점이랑 이 점과 이 선이랑 100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어 반지름 r 값을 줘야 되는데 여기야 어딘가 수평이 걸려 있는 모양입니다. 요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걸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치수 야가 사러 오고 반경 100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스케치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다른 요소하고 기하학적인 구석이 자동으로 걸리는 바람에 치수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기하학적인 구석을 좀 지우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을 해보죠. 일단 여기부터 해보죠. 지금 보면 좀큰 쪽은 이제 두께는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70이니까 이쪽에 5고 이쪽에 5니까 결국은 80이 되겠죠. 안쪽은 셀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솔리드 이 커브 경로 잡아주고요. 여기 출발점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요점이죠. 그래서 원 하나 그리고 이치수는 80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누를까요? 그 대신 이게 솔리드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저는 셀피스로 만드는데 양쪽이 캡이 열려 있죠. 자, 저는 옵션에서 껐다끼 해서 캡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 만들어졌죠 일단 보기방식은 언선처리를 해놓죠 이번에는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입하고요서핏스로 하고 이 경로를 잡아주는데 출발점 여기로 보겠습니다 그 화살표 찍어서 반대로 하시고 스케치 여기면니다 여기, 여기. 자원 하나 그리고요 이쪽은 지름이 얼마인가요 안쪽이 지금 50이죠 근데 바깥쪽 두께가 5, 5니까 결국 6 0 되겠죠 지럼60 주고요. 확인. 쭉 가는 거죠. 얘도 캡처리 하겠습니다. 끝탓기 확인. 일단 요렇게두 개의 파이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공면간 처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윕. 예 잡고요. 출발점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피스를 할 거고 당연히 끝탓기 할 거고 스케치. 요점이죠. 여기는 스케치가 얼마인가요? 어, 여기는 40이고, 55니까 결국은 50이 되겠죠? 지름이. 여기서부터, 그리고, 지름은 50 주겠습니다. 확인. 끝까지 가겠죠? 네, 좋습니다. 얘도 캡을 닫아야 됩니다. 꼭 확인. 자, 일단은 전체 한번 보죠.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잘려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선 어, 처리를 해놓고, 평면, 여선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끝점을 찍어서, 이녹색선의이 끝점에서 수직으로 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잘라주는 거죠. 일단, 바깥쪽에 있는 큰 원통 있죠? 하고, 선택하고, 음, 트림을 해야겠죠? 잘라버려야 되니까. 트림, 도구는 이 평면이 되겠습니다 어, 주황색 부분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확인 됐죠 이번에는 조그만거 있죠 트림 얘를 칼라로 해서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사실 은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투영을 쓰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닫기. 얘를 이용해서 채우기로 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꽉 막혀 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 막힌 부분을 이제 좀 다르게 해 줘야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죠? 병합 기능입니다. 이 하나 선택을 하시고 아, 여 같이 선택할까? 요 컨트롤 키로. 그다음에 병합. 하 가지고 체크 무늬가 남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데 요걸 바깥쪽으로 하셔야겠네요. 됐죠? 확인하면 이제 속이 뚫린겁니다 요쪽도 지금 속에 지금 침투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얘와 컨트롤 키 누르고 얘 선택하고 병합. 합어 화살 방향은 얘는 반대가 되겠네요 얘는 어 요게 아 요게 반대가 되겠네요 얘도 반대가 되고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무늬 보이시죠 이거 연한 체크무늬 있는 쪽이 남는 쪽입니다 확인하면 전체가 하나의 어떤 퀼트가 된거죠 퀼트 이렇게 아직 킬트가 안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병합 확인 하면 전체가 하나의 킬트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하고 솔리드화 시키면 확인하면 이제 솔리드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병합이랑선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면서 공면들을 합친다 조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라운드 처리 먼저 하죠 요거는 원래 형상으로 바꿔놓고요 라운드 저는 5로 처리하겠습니다 5 주고요 여기랑 컨트롤 킨 누른지 여기 찍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안되고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처리하고 다시 한번 라운드로 요 부분 5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셀 처리하는게 정상적인 겁니다 셀이 하죠 이면 컨트롤 키 누른 채 여기 여기 다 잡고 두께는 오로 주겠습니다 확인하죠 자 그러면 속이 다 긁힌 거죠 자 보기에서 이면 찍고 단면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깔를 볼까요 음, 대깔를좀 다른 게 보면 단면 3개 보이죠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대죠. 됐죠? 자 취소하죠 자 그러면 이제 주둥이 부분만 만들면 되겠죠 뭐 밀어내기 하셔도 되고 회전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회전을 써보죠 이 평면에다가 회전 바로 써볼까요 아니면 스케치 그리면서 그린 다음에 회전하셔도 되고 회전 내에서 단면을 정의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일단 이거 가지고요 참조를 이용해서 요 바깥 모서리 있죠 요 선을 가져오죠 이렇게요 그럼 이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스케치 방향으로 볼까요? 본다 그러면 이 선도 필요할 거고 안쪽에 있는 선도 가져오면 여기 끝점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해결, 닫기. 자, 그리고 어, 투영을 하나 할까요? 여기 끝점 있죠? 요 점. 아, 점이 보이나요? 여기. 점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회전체니까요. 중심선을 하죠. 끝점 찍고 여기 수평선. 여기 볼까요? 좋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내부적인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센터 라인 역할을 하겠죠 이거.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요 요점에서부터 두께는 똑같으니까요 와서 올라가서 가고 가고 아 여기 요렇게 오겠습니다 자이선은 수평이 되겠죠 음. 요거리 같다 요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죠 요 부분이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기부분이 20이 되어 있고요어 지름치수를 줘야겠죠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60이고 80이죠 그러면 치수 주실때 치수 그렇죠? 주는데 얘 찍고 얘를 찍고 그냥 클릭하시면 반지름이 들어오죠 지름치수로 기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찍는 순서 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치수를 기입하는데 얘 찍고, 얘 찍고, 처음에 찍은 걸한번더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름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심선을 먼저 찍어 상관없습니다. 얘 찍고, 얘 찍고, 중심선을 다시 한번더 찍고 이렇게. 아이고, 그렇죠? 아마 이쪽에 뭔가 또 걸려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좀곤란하다는 얘기죠.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가 문제 있을까요? 이쪽에 뭔가 다른 요소하고 뭔가 걸려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얘를 지워버리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그래야지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 하시고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다시 한번 찍고, 80 주면 되겠죠. 그럼 완전이된 겁니다. 됐죠? 뭐, 움직여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형상이 제한되어 동철로 이동될 수 없습니다. 완성이 된거죠. 내부의 센터 라인도 그려놨으니까 확인 누르고 얘 가지고 회전 360도 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쪽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참조를 이용해서 필요한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얘와 내부에 있는 이 선도 필요하죠? 해결, 닫기. 그 다음에 저게 필요하죠? 어, 뭐라, 뭐가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웃음> 헷갈립니다. 자, 중립선. 여기, 끝점 있죠? 여기서부터 수평선. 하나 그리시고요. 다시 수직으로 보죠. 여기다 단면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선. 그렇죠? 자, 그래서 요점에서부터 나오겠죠? 위로 가고, 가고, 가고. 요렇게. 단면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얘는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20이 되어있고요 똑같이 지름치수죠. 여기 걸려있으니까 얘랑 얘랑 다시 한번 원래 처음거 찍으시고 지름 60그 다음에 찍고 찍고 다시 한번 더 찍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뭔가 같다는게 걸려있네요. 지워버리죠. 너무 잘 그려서 <웃음> 그런겁니다. 저 찍고 총 3번 찍은겁니다. 80 이렇게 하면 된거죠 확인 해가지고 회전 320도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는 위쪽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죠 평면이니까 이 면에다가 바로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사각형 가지고요 하나 기존 요소랑 걸리는 게 싫으면 슈퍼 트 키를 누른 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짜리죠? 100짜리입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같다. 이, 모스,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투영을 통해서 안쪽 이 선은 가져오겠습니다. 닫기. 얘를 가지고 바로 여기서 바로 밀어내기 안되죠. 스케치에서 조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어내기. 어 판뜨기. 포기. 이 두께가 얼마죠? 10입니다. 10. 확인하죠.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라운드 처리 버튼 먼저 하죠 라운드 10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 선택되죠 그때 왼쪽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4개 모서리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어 요거를 취소할까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라운드 처리 할때 여기 갖다 대고 어, 4개, 4개 다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에 갖다대면 색깔이 주황색으로바뀌죠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연속적으로 한번 눌러보시고바 한번 누르면 이렇게, 또 한번 누르면 이렇게, 또 한번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제 오른쪽 버튼을 계속 누를 때마다 선택하는 게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기 갖다대고 오른쪽 한번 누르고 이 미리 보기가 된 겁니다. 이제 선택하려면 왼쪽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십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하나 뚫으면 되는데 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포인트를 하나 만들죠. 그렇죠. 얘 찍고, 얘, 아, 어, 얘라기보다는, 음, 그냥, 이렇게 하죠. 점을 찍는데, 평면 찍고, 요 모서리 한번 찍어보죠. 안 찍히나요? 자, 그러면, 기둥은 옆면을 한 찍어보죠. 아, 이게 좀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점을 찍는데, 어, 요 모서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서리의 중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점을 왜 찍었을까요? 구멍 가공을 좀씌우라고면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점을 찍으면 이제 점 상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요 구멍의 사이즈가 얼마죠?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보니까 구멍의 사이즈가 어, 여기 10입니다. 지름 10. 그러니까 지름 10을 주고요. 다음 면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넥스까지 하겠습니다. 확인. 얘를 가지고 이제 패턴 하면 되겠죠? 어, 많이 생겼죠? 선택하고요. 포인트까지 같이 가고 싶으면 두개 선택하고 크롭 바 시켜서 가시면 되겠고나는 구멍만 보내고 싶다 그러면 구멍 선택하고 패턴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방향. 첫 번째 방향은 이 모서리 방향으로, 그렇죠? 자두 개고요. 양쪽으로 10씩 빠지니까 100에서 20 빠지니까 결국 80이 되겠죠? 얘 찍고, 이 모서리 찍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다음 두개 80. 좋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라운드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라운드 5 주고 이 모서리 아이고 잘못 찍었으면 컨트롤 키 누른 채 누른 상태에서 다 찍으면 됩니다 그냥 찍고요 두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렇게 선택해야지 하나의 세트 안에 추가되는 겁니다 자요렇게 해서 라운드 처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밑에 여기 어, 봉황대가 필요하겠네요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 요 모서리에서부터 모서리까지 해주시고요 자 높이는 얼마입니까? 아 여기 높이 요기 여기 있죠 여기가 딱 봐도 70이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프로파일 하면 되겠죠 요렇게요 폭이 얼마죠? 폭기 네, 10이 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라운드. 라운드가 얼마짜리로 되어있죠? 없으니까 그냥 2로 하겠습니다. 2주고 찍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찍으면 같은 세트 안에 다 추가된다라고 제가 아주 100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좀자 확인.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한 세트에 관리되니까 치수 하나만 바꾸면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무난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백면을 쓰고요. 자 어떻습니까? 뭐 어, 조금 이제 단순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기본적인 밀어내기라 한지, 뭐 회전체 이런 것 되는데 조금 복잡한 형태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수입이나 이런 공면 편집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좀 그런 예제를 좀 많이 못따뤄본게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다음 에언젠가 예제 집이 또 하나 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크레오에서 여러가지 이런 모델링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익혀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